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잘생기고 능력있는 남자 못지않게 매력을 어필하는 자상한 남자 오늘은 여자들이 말하는 자상한 남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자상한 남자일까요? 내가 쌀쌀함을 느낄 때 말없이 와서 무릎담요를 덮어주는 남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손에 모든 짐을 들어주는 그런 남자. 비오는 날 우산 하나만을 쓰고 가야 되는데 내가 젖을까봐 자기 어깨 절반은 다 흠뻑 젖어버리는 그런 남자. 자가용으로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자기도 피곤하면서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를 보채지 않고 조용히 시트를 눕혀 나를 편안하게 재워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추운 겨울 데이트를 할때내 손이 시려울까 봐 깍지 끼는 대신 내손 전체를 꽈 움켜져주는 그런 남자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상한 남자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자상함은요 물론 여자를 정말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런 남자에게 흠뻑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자상한 남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둘이 문제가 생겼을 때그 좋은 남자를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자상한 남자를 간절히 원하기는 하지만 그 자상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걸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나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경도 더 많이 써야겠죠 즉 이렇게 자상한 남자들은요 자신이 상대방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대가 나에게 기댔을 때그 기대를 편안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요 내 여자친구는 나보다 여린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 내가 아껴줘야 될 사람, 내가 보살펴줘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정도까지 들어보면 이걸 뭐 단점이라고 할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좋을 때는 전혀 문제 될게 없어요 둘이 다퉜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자상한 남자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약간 투덜거리거나 혹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챙기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투덜거리는 말투로 던진 말이나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을 자상하지 않은 남자들은 관심있게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자상한 남자들에게는요 스트레스가 될수 있거든요 아주 값비싼 가방을 두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그냥 저 가방이 너무 예뻐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저 가방 너무 갖고 싶다 라고 말한 건데 자상한 남자 입장에서는요 그걸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못해주는 상황이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 원래 자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자상함을 담아서 이야기를 잘 전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프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이 깊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자기는 원래 자상함이 기본이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 안 해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끼게 되죠 물론 계속해서 그 남자는 요 상대를 배려하고 아끼기 때문에 티를 내지 않게 돼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자상한 남자가 늘 그렇게 나를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의 속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이유를 알수 없는 이별 통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정말 마음 아파요. 내가 너한테 그리 좋은 놈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가끔은 양아치들이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연애를 하면서 어? 내가 아는 그 좋은 남자인데 내가 아는 자상한 사람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 자상한 남자가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는 증거로 볼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딴 여자가 생겨서 핑계삼아 나를 떨궈내려고 나한테 계속 멋진 놈으로 나오면서 이별을 통보하려는 양아치들과는 확실히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상한 남자의 두 번째 단점은요. 싸운 후에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늘 여자친구를 챙겨주는 입장이었고 주기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항상 자기를 대할 땐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사람일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아쉬움을 토로하게 됐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여자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그걸 못 채워준 자기 스스로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볼때내 여자친구는 나에게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렇게 자상했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그걸 못하나 싶은 마음에 오히려 두 배, 세배더 서운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 남자에겐 정말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아주 큰 치명적인 자기 결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상한 남자는요. 분명히 여자에게 좋은 남자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주 예민한 남자죠.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을 원하지만 그 사람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상한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남자를 갖길 원하신다면 자상한 남자가 내게 왔을 때그 사람을 그냥 그런 남자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속내를 헤아려서 그 사람이 내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